밖에 하아 이제 데는 거예요? 냉난방서치가지됐으니양해니다 이번 <웃음> 역은 서울역 지하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명동, 강북이나 사당, 온도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서울역에 바라주시고일산식 온산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경의선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에서 KTX나 경춘선, 체망무궁화고 열차와 공항철도를 이용하신 고객께서도 서울역에서 빈시기바랍 This stop is Seoul Station. The doors are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 o r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y u n a Line or Airport Railroad. Please get o f at this station.